그러니까 인생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고 그때 그랬더라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모든 인생, 그리고 모든 스포츠 정말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치고 돌리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요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 헤드업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주변에서 뒷땅 치고 탑핑 치고 그러면 맨날 야너 헤드업 했잖아 헤드업 했으니까 안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우리가 유튜브를 찾아서 그런 헤드업 고치는 영상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해도 되지도 않아 왜? 여러분들 영상 보고 끝나거든요 골프는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헤드업이 발생하는 건 정말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다데한 가지 생각만 바꾸면 돼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골프에서의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 몸이 반응, 반응, 반응, 반응,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스윙 갔잖아요? 그럼 다음 스윙을 할때 왼발 디디고, 무릎 나가고, 골반 돌고, 어깨 떨어지고, 손쭉 뻗어서 치고 이제 이러한 제이 형태의 순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발 디디고 의욕이 앞서니까 으 몸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순서가 엉켰을 때 타이밍이 흐트러지면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헤드업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둡시다. 진짜 중요한 건 선수들 우리 스윙 보면 여기서 막 멋있는 음악 나오잖아요. 멋있는 음악 오오서 선수, s 쭉 슬로우 모션 쭉 슬로우 모션 나오는데 결국에는 선수들이 계속 i 만움직이고 골반만 조금 돌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거의 뻗어지는 시점에 몸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건 뭐냐면 s that the first t 돌리는 거예요 물론 이 골반은 자동으로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본능적인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그 연습장에 가시잖아요 연습장에 가시면 아유 뭐 있어 그냥 공 어디로 가는지도 신경쓰지 말고 그냥 치고 그냥 위에서 쿵 치고 둘셋 피니쉬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치고 돌리고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치라고 하면 필드에서도 이런 분이 있어 그래서 둘셋 이런 분이 있어 또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딱히 공이 아주 못되게 날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좀 보기 안 좋잖아 그렇죠 그럼 그렇게 지금은 치고 둘셋 피니쉬 하는 건 내가 정확하게 치고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자 여기서 보고 치고 치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쭉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게 되면 뭐한것 같지만 치고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모든 샷이 그래요 어프로치도 그렇고 퍼팅도 그래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번 겨울에 그냥 아우 치고 둘셋피니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치고 할때 이제 엎어 때리는 현상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치고는 꼭 엎어 때리는 건 아니에요. 올려 때릴 수도 있어요. 보세요. 치고 둘, 셋,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윙 스타일에 맞게 치고 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건 그립을 손 바닥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손가락 그립으로 이용을 해서 꼭 잡으셔야 됩니다 손가락 그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목에 압력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거지 손가락만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잡아도 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 스윙 특성에 따라서 압력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립의 주체가 손 바닥이 되면 여러분의 스윙은 굉장히 경직되고 로봇이 된다는 점 제가 누차 강조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